Thank you. 마이크 설치 안 했다. 쏘하! So 아주 운동하기 딱 좋은 시간 같아요. Baby you could keep me going Cause you've been everywhere Let me take up all the love you're showing I need it more than air And you know that I've been suffocating be the one to help, but my issues are nauseating, I don't wanna bring you down, I just wanna be free from the freak, feel love for the first time, I just wanna love something about me, see something to open my eyes, don't wanna be the only one with a house key, so 소아, 안녕하세요 에이. 요거트를 먹었는데도 확실히 요가를 하니까 진짜 배가 고파요, 지금 제가 최근에 잠을 4시간 자고 새벽 기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루틴이 많이 좀 망가졌어요. 하루만 그렇게 했는데도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리듬이 깨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늦게 잠을 잔 상태에서 새벽에 일어났고 수면 시간이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렇게 할때안 좋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너무 어지러웠고 배도 너무 고파가지고 진짜 뭘 많이 먹었어요. 소화도 안 되고 또 이게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잠도 잘안 오더라고요 오히려 아 맞아 낮잠을 잤어요 그래서 낮잠을 자니까 저녁엔또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이게 자꾸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은 다행히 그 악순환을 잡고 다시 좀 찾아가고 있지만 충분히 수면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새벽 기상은 절대로 지속 가능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피로가 계속 누적되면 결국에 어느 날 하루는 빵 터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녁에 충분히 수면시간을 확보하시고 그리고 새벽 기상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다행히 지금 루틴을 잘 잡아가지고 컨디션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새벽 기상하고 또 특히 이거 쓰면서 그냥 이거 쓰는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딴생각을 해요. 아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하는 아이디어들이 되게 샘솟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옆에 노트 두고 아이디어들 적거든요. 아이디어가 지금 한두개 나왔어요. 그래서 그두 개를 올 연말과 새해 프로젝트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제 오후에 브이로그를 편집을 해야 해요. <웃음> 이제 오늘부터 빡세게 해야 되는데 브이로그 편집할 때 기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기획을 해야 <웃음> 편집하는 게 쉬워져요. 이건 진짜 진리 같아. 제가 어떻게 기획하는지 별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별걸 아는데 깨닫기까지가 한 4개월 걸린 것 같아. 편집하면서 좀 알려드릴게요. 저 브이로그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와, 저는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 은 이따 봐요. 안녕. 그 채널 분석 키워드에 어떤 걸 검색해서 제 채널에 왔느냐 이걸 알려주는 상세 페이지가 있거든요 전에는 취준하고 퇴사가 압도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유튜브 시작이 그 키워드에 뜨더라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브이로그 편집할 때좀 꿀팁들을 조금 조금씩 이렇게 영상에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컨셉의 영상으로 이번 주에 갈 거고 뭘 넣을 건지를 영상의 순서대로 A4MG 항상 이렇게 씁니다. 이번에도 새벽 기상하고 모닝 루틴을 중심으로 갈 거고 그 와중에 코너 속의 코너로 이런 브이로그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저는 이번 영상의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편집 기술을 뭔가 적용하기 전에 이빈 편집창 화면을 보면 되게 막막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영상을 어디서부터 쓸 건지 내가 그냥 시간의 순서대로 찍어놓은 것도 것들을 영상에 바로바로 써버리면 보는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영상미가 아닌 한 외국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좀 지루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이렇게 나름대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의 주제가 너무 산으로 가지도 않고 또 주제가 잡혀있기 때문에 인트로와 이 영상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통일감이 생기거든요. 통일감이 생기면 결국에는 이게 시청 지속 시간도 굉장히 늘어나더라고요. 예전에 브이로그 찍으면 시청 지속시간이 막 1분 30초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시청 지속시간이 3분이 넘어갑니다. 이게 한 25% 정도 되는 시청. 시청 지속률인데 정보를 계속 전달하고 얘기하는 거는 45% 50% 까지 나오는데 항상 브이로그는 거기에 못미치더라고요 기획을 하고 주제로 밀고 있는 것들을 영상에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시청 지속시간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자세히 보면 이번 영상의 흐름을 이렇게 잡아갈 거고 옆에 요일을 써 놓은 거는 제가 촬영하기로 한 요일이에요 어떤 씬을 찍을 건지도 조금 자세히 적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 붓기 커피 내리기 1기백번 쓰기. 정말 많이 늘었다. 평소에는 구독자가 일주일에 얼마 늘었는데 이번 주에는 정말 늘었다.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나는 것들을 여기에 그때그때 그때 적어서 영상에 반영을 합니다. 제가 쓰는 BGM들은 다 무료예요. 첫 번째로는 더마틱. 여기가 되게 감각적이고 가사가 들어있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그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에 또 남겨둘게요. 편집을 마저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내려고 뒤에 이런 알정고도 설치했어요. 너무 예쁘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대됩니다. 와 고맙습니다 와, 쏘아 쏘아 말 안해도 이렇게 알아서 카메라 켜니까 쏘아 쏘아 해주는 우리 구독자 분들 클라스 센스가 진짜 쩔었죠 저는 쏘아이니 빼고 라방 거의 안 봐요 와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방송 끝까지 남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요일에 브이로그 영상으로 만나요 <웃음> 이렇게요.